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0대 은퇴한 이후에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50대 분들이 은퇴해가지고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젊은 사람도 취업하기가 힘든 세상에 50대를 써줄 곳은 예, 극히 없습니다. 예, 잘해봐야 아, 아파트 경비 이, 그런 자리도 힘들죠. 어,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아, 먹다보니 예, 써주는데가 없어요. 예, 환영하지도 않아요. 예, 특히 남자가 설 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공사판에 가서 어, 노동일을 하기에는 예, 체력이 부족하죠. 병원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은퇴한 이후에도 집에서 놀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선물 옵션인데 이제 천만원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제 방송에 희망을 주는 방송입니다 50대 밑바닥으로 또 추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다가 또는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부동산 사기 당하고, 뭐 법을 몰라서 또어 거리기에 앉게 되고, 경매에 또 집이 팔려나가고, 빚을 지다 보니 또 거리로 어 내쫓긴 이 가장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숙다로 어 전락하기도 하고, 또 50대인 경우에는 또뭐 하다 못해 사람이 믿고 세상이 미워서 또 산속으로 갑니다. 예. 자연이 되죠. 자연이 그죠. 그래서 50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 시청자분들이 보통 50대입니다. 45세부터 55세까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우를 다 지금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많죠 그죠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뭐이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어,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뭐 어, 뭐 주식으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비트코인 지 뭔지 또거기 꼬임에 또 빠져서 또뭐 어,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그죠 같이 망하죠 그죠 뭐 친구야 뭐뭐 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음. 어 그러다 보니 또뭐 다단계 빠지고 어 계속 시간만 가고 어, 돈은 안 벌립니다 악의 구릉터에 계속 빠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희망을 주는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힘이 되고 힘들, 힘들더라도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한 1년 정도 준비하시면 위클리 없이는 정복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대 은퇴 이후에 집에만 있다 보면 힘들집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으로 또 무장을 하셔서 좀더 나은 생활이 되고자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은퇴 후에 이제 취미 활동도 하고 부업으로 가능하죠. 이 위클리 옵션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재테크. 뭐 경매만 재테크가 아니고. 어, 이 위클리옵션 자체가 재택금입니다. 모의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수가 있죠. 어, 위클리옵션, 선물옵션이죠. 선물옵션, 선물옵션 기본 여타금이 1000만원으로 인되었습니다 3000만원에서 인하되었고, 자, 이걸 오늘 모의투자를 바로 아까 어, 무성으로 방송을 했는데 직접 유성으로 어떻게 예, 진입하고 어떻게 청산하는 걸 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은 이 주간 옵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죠. 위클리 옵션. 어, 주간 옵션은 또 주간 야간 하니까 헷갈리니까 어, 위클리 옵션으로 이름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위클리 매주라는 뜻이죠. 옵션은 이제 권리 선택 이런 뜻이죠. 이 권리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이 옵션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천만 원이 기본 예탁금이고, 어. 자 초보자는 등가격 위주로 매매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외가격으로 매매하는, 매매하는 순간 깡통이 빨리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걸 알셔야 돼요. 어. 옵션 투자의 가장, 어. 에, 가장 어. 주, 주의할 점 바로 이거죠, 그죠? 음. 자, 깡통이 일찍 된다는 사실, 외가격 선택하면 안 돼요. 한 3,000분은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3,000분. 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고,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모의 투자를 한걸 바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이 성공한다. 어?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수 밖에 없다. 왜? 예,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대박 잔세를 포착한다. 언젠가는 예, 대박이 터뜨려 질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죠 그죠 계속 찍으면 나중에 대박을 거머 질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직접 모의 투자를 가동해서 아까 방송 했는데 말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 투자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꾸준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투자 방법 28년 전에 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고, 증권증권사 출신이죠. 투자 신탁에서, 증권회사에서 선물 옵션으로 특별히 매매를 해왔습니다. 한국 거래소 모의 거래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걸 직접 모의 투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 투자 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입니다.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처음에 이렇게 비밀번호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위에 차트 그죠? 차트를 일단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왼쪽에 갖다 놓고 다음에 보면 선물 옵션에 주문, 그 다음에 스피드 주문 창을 열고, 오른쪽으로 이제 갖다 놓죠. 이 창이 세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선물이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선물 주문, 스피드 주문 창을 열고, 또 중간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선물 주문, 스피드 주문 해가지고 또 오른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말하 하면서 오늘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잔고 있죠? 위에 선물옵션 잔고 이쪽에 네, 밑에다 끄집어내고 1억을 주죠. 예탁촌액을 어, 1억을 딱 줍니다. 추정자산 또 1억 주문가는 금액도 1억 그 다음에 네, 차트를 위로 또 땡기고 그러면 어, 왼쪽은 선물이고 그죠? 네, 오른쪽은 중간에 중간에가 옵션입니다. 아, 콜옵션이고 그 왼쪽은 푸드 옵션으로 3포인트 정도, 3포인트에서 제일 가까운 종목을 선택하셔서 어, 행사 가격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콜 옵션, 그 다음에 왼쪽은 콜 옵션이에요. 1을 딸걸 어, 290짜리를 지금 콜 하니까 어, 너무 높죠. 5.16이니까 다시 클릭해서 요 밑에 거 290이니까 콜이니까 292 290이 해야 되겠죠. 그죠 어, 이거는 옵션, 오른쪽은 푸드 예, 옵션을 일단 넣었습니다. 292짜리를. 근데 너무 금액이 예, 이정도 딱 됐죠 그죠 2.8 9 푸트 옵션 29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92 짜리 콜이 되죠 그러면 제일 가까운 3포인트하고 제일 가까운 두 종목을 이제 왼쪽은 콜옵션 오른쪽은 풋트 옵션에서 같이 창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순수인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지금 선물 295.05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295는 하나의 마디선입니다 마디선이 이 안에서는 몇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한 번만에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뚫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그 시간이 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면서 행보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지금 양쪽 콜옵션하고 푸옵션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그럼 295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그래서 일단 우리는 콜로 일단 진입을 하는 거죠. 현재가에 294.95니까 3.37에 지금 세 계약을 일단 체결시켜 놓고 그 다음 밑에 부분은 또 여섯 계약을 예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10틱 위에다가 목포 가격을 정합니다 3.37에 매수를 했으니까 3.47에 세 계약을 청산주문을 넣어놓은 거죠 그죠? 지금 현재 3만원 수익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 7만 0천이 수익 납니다 7만 5천이 열틱이기 때문에 한틱당 2만 5천씩 해가지고 세 계약 7만 0천이 수익이 되는 거죠 천만원으로 지금 수익을 내는 방법을 직접 모의투자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그죠 투자자금은 천만원 천만원 이니까 한1 0개월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하루에 30만원 버는 창원세는 엄청 많아요 욕심을 줄이고 처음에 뭐 30만 원이 어딥니까, 그죠?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감지덕지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향상되고, 어, 수익이 나면 실전 투자를 하시면 되죠. 지금은 모의 투자를 하는 거죠. 모의 투자를 계속 한 1년간 하셔야 됩니다. 예. 1년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장이 여러 가지 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295, 선물이 295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한동안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원리가 있죠. 그래서 이 행보장에서 이런 매매법을 이용해서 행보장에서만 수익을 내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이 밑에 부분 또 저가에 푸드 옵션을 매수를 하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체결이 되면, 음, 이 콜이 이제 올라가면서 체결이 되고, 풋선좀 내려오면서 또 매수 체결이 되고, 그죠? 음, 예, 금방 수익이 예, 나고 있죠, 그죠? 여기 75,000원 됩니다. 예, 75,000원, 그죠? 옵션 청산 손익 75,000원, 스스로 1670원 수익 났죠? 어, 그러면서 다시 또이풋 옵션이 세계약지금 매수됐죠, 그죠? 예, 그러면, LTE 구에다가, 아, 2.85입니까? 그죠? 2.95에다가 또 청산 종문을 넣어 습니다 아, 이거 뭐 설명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 이 밑으로 또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개두 배의 금액을 또 사드리는 거죠. 여기서 사가서, 사가지고 바로 또 수익나는 가격에 또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95.10 에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또 내려올 거 그죠? 쉽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쉽게 올라가질 않아요.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서도, 어, 어, 어콜 옵션이 매수가 되겠죠, 그죠? 어, 여기서도, 저 이제, 뭡니까? 어, 가격이 푸드 옵션은 가격도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295.05에서 또 내려갈 겁니다 밑으로. 그러면 내려가면 이 푸드 옵션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95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매매 방법이 이런 점이 하루에 몇 번은 있어요, 그죠? 그 순간만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거. 이, 이제, 행보장에 아주, 어, 유용한, 어, 매매 방법이죠. 그죠? 수익을 돈 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만, 어, 그때만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그죠? 다른 장에서는 좀 쉬고, 이렇게 하면은,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빠른 또 대체가 필요합니다. 예. 후다닥 후다닥. 변하는 장에 또 진입을 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행보할 것이다. 그런 장에만 이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또 80까지 또 내려왔죠. 그죠? 80까지 내려와서 다시 또 매수가 6개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체결이 됐고 그죠? 풀옵션은 이기 체결이 되렸어요 16만 5천원 수수료 3690원 되었고요. 다시 또, 그러면서 또 콜이 고죠 내려가면서 체결이 됐죠? 그죠? 내려가면서 또 여섯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거 금방 숙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계약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숙달이 되면 뭐세 계약, 다섯 계약 이렇게 계약수를 높여가면서 하루 또 목표 수익을 맞추시면 돼요. 하루 이제 30만원 번음 방법을 직접 모의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의투자는 한국거래소에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동영상을 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한 뭐 10분이나 15분 시간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계속해서 투자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0만원 버는 방법을 이렇게 제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옵션 투자죠. 옵션 투자 중에서 또 위클리 옵션 지금 이거는 위클리 옵션 겸또 월물 옵션입니다. 월물 옵션이 만기가 되는 그주에는 위클리 옵션은 또 상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월물 옵션이 위클리 옵션을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또 또 매수가 됐으니까 또 청산 가격 열기위에다가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라 체결되자마자 열특위에서 열티이니까 0.10이죠 그죠 0.10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왔다갔다 하니까 수수료가 대단히 저렴합니다 이거는 옵션은 4,26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수수료 그런 거 아주 무시하고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고 그날그날 그날 매매를 중단하시면 되는 거죠 한 14분, 15분 만에 30만을 버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 모의 투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시부터 진행됩니다. 3시 45분까지 아침에 이제 시행했던 거 9시 56분 이제 오후에 시기가 갖다 놨습니다. 9시 56분 그때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놓고 지금 이제 말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조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됐고 하니까 여러분이 좋은 투자 방법 어, 배워놓으셔서 평생 노 대책도 됩니다. 어, 뭐 50도 되면 우리가 근력을 사용해서 노가대 할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음, 컴퓨터 세상이고 또 유튜브 세상이다 보니까 충분히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도 되고 어, 쉽게 천만원 어, 기본 내탁금은 예치가 되면 예, 선물 옵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꿈과 희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무슨 사업이든지 한 1년 내지 2년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선물 옵션을 배워보야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분은 어, 저희 강, 제 유튜브 강좌를 많이 시청하시고 어, 따라오시면 서단계 3년이면 풍호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죠? 충분히 1년 안에 도사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빨리 습득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한 28년을 증권에 사서 몸 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깡통도 차보고 했습니다만 말년에 이제 유튜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다시 또, 매수가 9개 됐죠, 그죠? 굿 옵션. 이게 올라가면 매수가 체결됩니다. 이게 선물이 올라가면. 그러면 낮은 가격 지금 또 여기서 29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선물 지수라는 것이.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예, 우리가 수익을 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물량이 많아지면, 목표, 어, 단위를 더 좁게, 그죠? 다섯 측 정도로만, 예, 짧게, 청산하는 거죠. 물량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목표를 빨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 크게 또 움직였을 때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물량이 많이 실 때는, 목표, 목포, 목표 가격을 낮춰서, 못 올라갈 때는 다시 또 내려야 되겠죠. 그죠? 예, 이 가격이 지금 잘 안, 지금, 청산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 그런 상태니까, 일단 목표 가격을 내놓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27만 8천, 지금 30만 원 이제 불고 있는 상태인데, 초과 당수성 했는데, 아, 그죠? 갔다가 지금, 음, 체결이 다안 됐는데, 실제 거래가 되면 체결이 됐을 겁니다. 보면. 자, 다시 또, 왔다 음, 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3포인트 짜리로 가까운 곳을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바로바로 바로 시세가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 본 외가 0.3 이라든가 뭐 0.1 뭐 이런거 매매하면 여러분 그 매매 습관에 빠지다 보면은 빨리 망합니다. 빨리 망하니까 절대 외가격 1포인트 이하 짜라는 눈에 넣지도 마십시오. 양매수 하지 않는 이상은 1포인트 미만 짜리는 절대 눈에 넣지 마시고 예, 초보자들은 한 3포인트 이상짜리로, 예,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런 게 오히려, 어, 여러분을 오랫동안 매매할 수 있게끔 합니다. 아, 체결되고 있죠, 그죠? 예, 체결되고 있는데, 나머지도, 이, 원래, 실제로 된 거면, 실제그래야된다 체결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체결되는 양만큼만 지금 체결되고 있어요. 모이투자라서. 그래서 다시 또, 음, 예. 또 내려와 버렸죠. 다시 그래서 밑으로 목표 가격을 낮춰가지고 지금 수익이 다나있으니까 그죠. 30만 원 벌면 되는 거니까 약간 지금 목표를 목표 가격을 낮췄습니다. 바로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옵션 청산 손이 가지고 33만 원 됐죠, 그죠? 수수료는 8,330원, 그죠? 어, 제결하니까 32만 1 6 7 0원입니다 14분 만에, 14분 만에 30만원, 32만원 벌었죠? 그렇죠? 14분 만에 32만원 수익을 내는 방법을 직접 모의투자를 통해서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 매매 방법을 이제 응용을 하시면, 아, 여러분은 쉽게 아,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이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 계약수를 이렇게 한계약으로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 매매에서 10틱 정도는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매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꾸준한 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매매를 잘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을 내서 직접 말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 예, 밑바닥에서 일어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예,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50대 은퇴자들은 어, 꼭이 어, 집행만 지지 마시고 어, 유클리 옵션, 선물 옵션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예, 아무리 눌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르수록 어, 힘이 되고 여러분한테도 에, 어떤 에, 부자가 될수 있다는 기운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 더불어 어, 잘 사는 사회는 에, 그런 기운이 모여서 어, 더잘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동참해 주시고요. 어,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